도 1000%의 수행률을 향해 달려가는 이상루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는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확대 중인데요. 반도체에서 나온 수급이 현재는 의약품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매기세가 쏠리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좀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빠른 순환매, 그만큼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개별적인 이슈가 시장에 대한 들썩임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CMO 관련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CMO로 그리고 이제 CDMO 어, 이두 가지가 사실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상당부 강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사공장에 대한 증설을 음.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사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여타의 CMO 관련주들도 어 이게 그냥 위탁생산에 대한 모멘텀. 죽은 게 아니구나.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 주도를 같이 한번 본다면 우선 이제 한미약품 한번 짚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미약품. 네,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분 빠졌습니다. 하지만 CMO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위탁 생산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 ]이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바닷권역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CMO 관련된 테마도 일종의 순환매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우리가 이런 위탁 생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주자격인 종목군이었는데 물론 오늘에 대한 폭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바닷권역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CMO 관련주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HLB 계열사에 대한 주가가 오늘 장중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라 거죠. 네, HLB, 어, HLB 네, 모포메이션이 현재 상한가가 네. 오전부터 풀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HLB 계열사가 뭐 베리모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현재 카티 치료제거든요. 음. 이 카티 치료제라는 것은 면역항암제 일종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다국적 제약기업 21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 좀더 강한 이슈가 좀 등장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a s c r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5월달 같은 경우에는 ASCO,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컨퍼런스거든요. 이런 바이오 컨퍼런스에서는 우리가 이런 바이오에 대한 테마,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뭐랄까 가르쳐주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1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만큼 이런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쪽에 매기사좀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네. AACR은 그 세계 3대 네네. 바이오 학회라고도 알려져 네. 있는데, 말씀하신 바이오 컨퍼런스는 좀 규모가 있는 컨퍼런스인가요? 음, 우리가, 네. 어, AACR 이슈가 되는 것은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a c r 은암 학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까지에 대한 부분에 기업들이 진출하는 곳이고, ASCO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과 3상 기업들, 그리고 음.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의 트렌드를 모두 다 모아서 볼수 있는 행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 2차전지 강합니다. 어, 물론 오늘은 양극재는 아니었어요. 응극재라든지 또는 알루미늄 관련주라든지 또는 공정장비 안에서 또 P&T에 n 대한 큰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에게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인데 2차전지 안에서 선별적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좀더 강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근데 이런 공통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극재가 가장 좋은 건 알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어, 나는 양극재 없는데 다른 종목군들 어떻게 이차 전지만 있으면 가는 거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지금 시장 있다고 보고요. 어, 에코프로에 대한 보고서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보면 지분가치 너무 고평가다라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P&T n 네. 오늘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20%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음, 전국 공정 장비는 사실 메리트가 충분히 있긴 있죠 전국 공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고보 가치군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CIS, 윤성 FNC, 그리고 PNT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윤성 FNC라든지 어 또는 CI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 양상을 보여왔고 현재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매직 가격 대비 한 3배 가까이가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PNT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저렴했던 것에 대한 메리트도 오늘 시장 반영된다고 보고 시세가 한 번만에 나고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유지할 수 있다는 라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듣고도 네. 될까요? 음. 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웃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어, 여기서부터 빠지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오늘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또 되는 모습들이에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갈등이 좀더 격화되는 양상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도 뒤섞거리는 모습들인데, 다만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히토류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 히토류 관련주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기업은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세노텍이라는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비드라는 것을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 세라믹 비드가 LM, MLCC라든지 또는 2차전지에 대한 필수적인 소재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도 우리가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히토류 관련주도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템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꼭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의, 오늘의 메가 트렌드로는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들고 오셨어요. 네, 어뭐 100번 말보다 한번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차전지 관련주 안에서 좀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좀더 안오르 종목을 찾자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 집전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전체라는 것이 어, 우리가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버스가 이온을 태우고 여기가 갔다, 양극재 갔다가 그죠. 음극재 그죠. 갔다가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집전체로 가는데 우리 이 집전체에는 양극재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음극재에는 구리가 들어갑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가 단가가 50%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러그 양극재 안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알루미늄에 대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에 들어가는 부분이 원재료에 대한 정제 및 가공을 하는 기업이 두 군데입니다 아세 군데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대 오에 L, 그 노벨리스크코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노벨리스크코리아가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음. 비상장입니다. 음. 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최근에 조율암위 엄청나게 올랐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자 알루미늄 박을 그러면 제조하는 기업 그 저기에 대한 집 전체를 제조하는 기업은 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30% 이상인데요. 문제는 이 기업이 알루미늄 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 화학 업종에도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쪽 저 들어봤어요. 네. 아 코스테로도 원래 평소에 유명하던 그런 네. 기업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음. 그 DI 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섬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단가가 있다 보니까 음.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이 사마알미늄이죠.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알루늄박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롯데알미늄이 있습니다. 롯데알미늄이 최근에 미국 진출 소식까지도 있었는데 롯데알미늄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동원시템즈. 스자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참치 드실 때그 참치 캔을 만드는 회사라고 <웃음> 보시면 되는데요. 동원 참치와 관련된. 네, 맞습니다. 동원 참치가 어떤 모양입니까? 동그란. 또 원형 모양이죠. 네. 그 원통형 모양. 요번에 오늘 나왔던 이슈도 원통형 캔을 만드는. 자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알루미늄 네.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텐백어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두 배를 먹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저평가되는 기업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준비했던 기업, 동원시스템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시스템즈, 네. 어, 최근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원시스템즈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본업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또 우리가 동원그룹에서 생산하는 부자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모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동원시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캐시카우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는 양상들인데 어 우리가 이 동원시템즈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제일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가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증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동원시템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증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라 보고요. 대신에 기업 자체의 크기는 큽니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차가 총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이 확장될 시에 이 동원시템즈에 대한 매출처도 좀더 확장될 규모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뒤에 우리가 원 포인트로 한 가지 짚어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그림 잠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동원 시템즈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런 양극박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박이라는 것은 양극판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알루미늄 박으로 이용합니다. 아변기를 이용해서 눌러서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구리박 같은 경우에 도금을 하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눌러서, 아변기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구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담궈서 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끝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있으면 여기 끝에 있던 저 통로가, 이렇게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박을 통해서 이온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집전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동원시스템즈였고요. 탄탄한 기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로도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1차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